일반화 좌표 개의 위치를 완전히 정의하는 총체를 일반화 좌표라 합니다 짜임새 공간 일반화 좌표로 이루어진 공간을 짜임새 공간이라 합니다 가령 S계의 일반화 좌표는 다음처럼 q Q1, Q2, 점점점, QS S차원 짜임새 공간의 한 점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입자의 위치는 일반화 좌표와 시간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화 좌표 역시 입자들의 위치 벡터와 시간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극좌표 (polar coordinate) 그림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행성의 궤도를 기술할 때 카티전 좌표보다 극좌표를 사용하면 직관적이면서도 편리합니다 물리에서 2차원 회전 운동은 자주 등장하는데 이럴 때 극좌표는 특히 유용합니다 극좌표계는 단위 방경 벡터와 이것의 수직인 단위각벡터를 기저로 하는 2차원 벡터 공간입니다 기저 벡터를 카티젠 좌표로 표시해 보면 단위 반경벡터의 성분은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 이고 또 단위 각 벡터의 성분은 마이너스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입니다. 이때 각 기저 벡터의 크기는 1이고 서로 수직임을. 알수 있습니다. 입자의 위치 벡터는 원점에서 입자까지의 거리 r과 단위 반경 벡터의 곱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리와 해정각을 일반화 좌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리와 해정각의 차원은 각각 길이와 각입니다 이렇게 일반화 좌표의 차원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일반화 좌표의 차원은 길이, 각, 속도, 운동량, 에너지 등등 좌표별 서로 다른 차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성계일 필요도 없습니다 개의 위치를 완전히 정의한다는 일반화 좌표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무한히 많은 일반화 좌표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적합한 좌표를 선택하는 방법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선택한 좌표로 구한 운동방정식으로 문제를 직관적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히 단순하면 적합한 좌표라 할수 있는데 사실 이런 가장 적합한 좌표를 선택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알수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개의 구속 조건과 역학적 관계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지만 결국 적합한 좌표는 경험으로 축적된 스킬로 선택할 뿐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일반화 좌표를 선택할 텐데 그때마다 나라면 이런 일반화 좌표를 선택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일반화 좌표의 선택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일반화 속도 일반화 속도는 일반화 좌표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양으로 정의합니다 위상공간 일반화 좌표와 일반화 속도로 이루어진 공간을 위상공간이라 합니다 여기서 일반화 속도 대신에 나중에 다루게 될 일반화 운동량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위상 공간에서의 한 점은 주어진 개의 모든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나타냅니다 한편 일반화 속도는 다음처럼 S차원 공간의 한 점, Q.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각 점의 미소변이는 다음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위치를 일반화 좌표로 편미분한 함수는 일반적으로 시간과 일반의 자, 일반화 좌표의 함수인데 미소 변이는 이렇게 편미분한 함수와 일반화 좌표 미소 변량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s는 일반화 좌표의 개수이며 q0는 t로 시간 t로 설정했습니다. 한편 형식적 기호 dummy index가 반복될 때, 즉 지금처럼 첫자 i가 하나의 단항식 내에서 반복될 때 편의상 합기호를 생략했습니다 선소 즉 미소변이의 크기는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선소는 다음처럼 시간과 일반화 자표의 함수와 일반화 자표 미소별량의 2차식의 곱 판것의 제곱건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형식적 기호 i와 j가 반복되는데 역시 합기호는 편의상 생략했습니다 한편 입자의 속도제곱은 일반화 속도의 일반화 속도의 2차식 외에 일반화 좌표와 시간의 함수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자의 속도제곱은 극좌표계에서 r.제곱 더하기 r.제곱 phi.제곱 이고 원통좌표계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 구좌표계에서는 다음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편의상 특정 입자를 가리키는 첨자 가령 k는 생략했습니다 한편 그림처럼 위치를 극좌표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위치 백탄은 단위 반경 벡터와 원점에서 입자까지의 거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위 반경 벡터의 미분은 파이더드 헤드 파이고 단위 각 벡터의 미분은 마이너스 파이도트 헤트 알입니다. 이때 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되므로, 즉 위치 벡터의 성분과 기저 벡터를 각각 미분하면 다음처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속도도 다음처럼 구할 수 있습니다